갱신형이 좋냐, 비갱신형이 좋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달라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음. 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딱 네. 정확하게.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죠. 네. 당연히. 끝입니다. 음. 근데. <웃음> 살아있을 때 보장이 진짜 중요한가요? 음. 아니면 내가 사망했을 때의 보장이 더 중요한가요? 음. 어떤 보장을 우선순위를 놔야 돼? 보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생기 음. 하기에는 너무 짧게. 아, 나는 백살까지 안닌것 <웃음>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웃음> 아 나는 제대로 좀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음. 또 50대 분들이 또이 58년 세대에 계신 분들 60대 네. 계신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요즘에 공부하는 게뭐 트렌드같이 되 버렸어요 뭐 트렌드 같이 어,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저희 보험연구소에 이제 댓글이나 전화 주시는 분들 보면 네네. 너무 공부가 많이 된다 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음.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네.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중심으로 해서 네.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살아 있을 때 보장이 진짜 중요한가요? 음. 아니면 내가 사망했을 때의 보장이 더 중요한가요? 음.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둬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일단 사망과 생존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을 준비하고 를 싶으시다면 생명보험사 상품이 가장 합미적이에요 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고 싶다고 라 한다면 손해보험사 상품들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아, 그 이유는 내 몸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팔 네. 하나, 다리 하나, 우기 하나 음. 등등등등을 다 세분화해놓고 그 손해율에 따라서 음. 보험료를 책정하는게 손해보험사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장받으실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음. 생명보험사에 비해서 폭이 넓고요 네. 그리고 희약별로의 보험료가 음. 훨씬 더 생명보험사에 비해 저렴하게 음. 세팅이 된다는 거죠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가 유리하고 네. 네. 생존에 대한 살아있을 때의 의료비 보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다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네. 50대 리모델링의 음. CI보험 특히나 이 종신보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걸 손해보더라도 네.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라는 질문. 다 너무 많은 종신보험, CI보험 상품군들이 존재를 하고 음. 그 안에 특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천차만별일텐데요 일단 가장 네. 첫 번째 기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액완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관액완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은 티각별로 네.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음. 라고 한다면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해지를 하는 케이스는 해지 환급금이 음. 내가 낸돈 가까이 올라왔다 음. 그러면 은 해지를 하셔서라도 음. 살아있을 때 대한 보장으로 전환하시는 게 밸런스 공정이 네. 필요 그렇죠. 고객님들한테 더 유리하신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리모델링 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필수사항. 네. 종신보험 해지하고 다시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건기존에 납입을 오랫동안 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적정 수준으로 감액 관납을 해서 네. 사망보장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렇죠. 부족했던 생존보장에 대한 부분들로 네. 채워나가셔라. 네. 네, 요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신법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다면 여기서 남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서 네. 생존 보장에서 어떤 보장을 우선순위를 놔야 되냐. 네. 무조건 실손 의료 보험이죠. 1순위는 네. 실손 의료 보험이다. 네. 그거는 뭐연한 겁니다. 음. 12,000여 가지가 넘는 질병. 그리고 우연히 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케어가 되기 때문에요 가장 폭넓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두셔야 되고요 이 순위는 이 순위는 이제 3대 질병 진단비 음. 네 여기에 요즘에는 4대 질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심해 음. 간병 쪽 네. 부분들까지도 케어 같이 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음.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실비만 있으면 어차피 병원비다 캐어 되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저는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내가 일을 못하는 순간 주택담보대출도 있으실 테고 네. 자녀들 교육비도 있으실 음. 테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들 있으실 텐데 음. 그 금액들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음. 그럼 그거 대출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그게 자녀가 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5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문의가 그렇죠. 정말 많은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되면 부모 입장에서 아, 얼마나 네, 자녀들이 미안하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단비를 그렇다고 음. 너무 과하게 설정하실 게 아니라 내 1년 평균 연봉 정도 음. 네그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수입 10%대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연 1년 연봉 정도대로 딱 준비를 하셔서 어 1년을 치료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실비로 병원비 케어 받으시면서 음. 현금 으름는 깨지지 않을 정도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는 게 음, 가장 좋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을 너무 크게 설정하고 적게 설정하고는 음. 여유가 되시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보험은 결국에는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음. 진단비 없으신 분들은요 네. 집화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집화하셔야 돼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병원비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음. 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못 번다는 라게 가장 리스크라는 거죠 맞아요 수입이 갑자기 뚝 끊기게 되면 분명히 음. 이사 가셔야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3대 진단금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선수로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3대진단금을 준비 안되신 분은 없죠. 어떻게 어떤 담보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고객님들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음. 유사암, 네. 소외감이 뭐가 다릅니까? 네. 옛날에는 유사암, 소외감이 또 따로 분류가 되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유사암을 정의를 딱 내렸는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네 가지가 유사암이고요. 음. 나머지는 다 일반 암으로 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소외감은 무엇이냐 음. 이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포함해서 어, 포함해서 유방암 음.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많이 발생하는 자궁암 음. 난소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생식 관련된 암까지 네. 포함되어 있는 음. 게 이제 소외감이라고 분류가 된 거죠 음. 근데 예전 보험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암 소외감으로 나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 발병률이 높은데 네. 내가 진단비를 5천을 가입했으면 음. 그게 10% 500만원, 500만원. 음. 많아야 천만원 20% 네. 음. 이렇게 밖에 보장을 못 받으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소외감이 약하신 분들은 음. 후회감을 조금 더 업셀링 하실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음. 네, 유사함. 그게 요즘에 유사암이 확보가 그렇죠. 되는 이유죠 그렇죠 음. 유사암 진단비를 요즘에는 천만원 음. 혹은 이천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사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업셀링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대장 점막암 같은 경우에도 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이게 다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반암 진단으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한도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500만원에서 많이 받아봤자 천만원도 정받으 수 있다. 네, 이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KB 그렇죠. KB 같은 경우에는 C 코드, D 코드가 음. 다 일반암으로 보상이 되고요. 음. 네. 그 소화기관에서 대장전방내암이 걱정되신다. 그렇죠. 가족력이시다 그러면 KB 네 이상 은 KB도 괜찮고 음. 동양생명은 음. 이번 달에 저기도 괜찮다고 라이나도 네 라이나, 동양 네. 그리고 흥국 네. 이번에 상품이 어떻게 출시가 되고 있냐면 손해보험사에서 워낙 합리적으로 이제 암범이 나오니까 이제 동향을 필투로 해가지고 암별로 세세하게 맞아 맞예 특약 구성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측정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음. 이런 상품들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 가족력 우리 부모님이 대장정망감이 있으셨는데 음. 우리 부모님이 각상 각상근암이 음. 있으셨는데 사실 가족력 무시 못하거든요. 맞아 특히 암은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암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대질병 같은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 전체적인 음. 그리고 심장 질환을 전체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음. 상품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예전과 같이 뇌출혈, 음. 급성 심근경색, 음. 구급차 타고 가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음, 맞아요. 우리가 살려고 보험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네. 이거를 기존함을 없애고 네. 새롭게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죠 저희가 추천드린 지금 요 생명사 상품이라든가회사 상품은 기존 안보험에서 네. 추가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예요. 요 네. 그리고 포인트는 유사함에 가니다 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마케팅적으로 혼동당하시지 않도록 네. 네. 미리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후유장애에 대한 음. 부분들 네. 어, 후유장애는 어, 해야 되냐 음. 나 50대인데 네. 네. 마케팅적으로 후유장애 필요하다 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후유장애는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큰 담보죠 맞아 보장 암뿐만이 네. 아니라 응. 치매, 응. 그 양쪽 인공관절 수술, 응. 허리 디스크 응. 등등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 당연히 있으시면 좋아요 응. 특히 내가 치매 보험을 따로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응. 했을 때는 질병 후유장애로 대체할 수 있는 응. 특약이 될 수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응.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 나는 가입이 어렵다라고 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네. 그럼 최선순위에서 최선순위는 아니다. 최우선순위는 물론 아니지만, 음. 그래도 내가 여유 있는 보험료 금액, 납입할 수 있는 여유의 음. 금액 보험료 때 안에서 웬만하면 들어가 게시는게 좋다. 음.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음. 나의 현재 상황, 성향,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구성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비. 네. 수술비를 어떻게, 요즘에는 음. 수술비가 화두잖아요? 화두죠. 네. 엄청나게 큰 인기를 음. 끌고 있죠. 음. 그런데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후유장애와 수술비는 거의 비슷한 정도 음. 이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후불비를왜 음. 준비하냐. 음. 3대 질병 외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실비 외에 수술비가 없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수술비 음. 그리고 특정 다발성 이제 뭐 119대도 있고 118대도 있고 뭐 보험사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음, 그런 수술비 종류는 어 금액을 조금 높이지 않으시더라도 음. 그래도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제 특약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담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자꾸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50대의 기점이잖아요. 네. 살짝 애매한게 80세만기 하기에는 너무 짧고 아 나는 100살까지 안될것 음. 안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님들이랑 어느 정도의 대화가 필요해요. 일단 여성분들은 100세, 음. 남성분들은 90대. 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니까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보내드리고 음.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나눠서 평균 수명이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음. 그렇게 좀 조정을 해드리고 음. 갱신형, 비갱신형 음.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논쟁을 잘안 하는 부분인데 네. 갱신형이 좋냐, 비갱신형이 좋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달라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음. 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죠. 네, 당연히 음. 끝입니다. 근데 <웃음> <웃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비갱신형이 좋은 건 음. 젊은 분들, 네. 특히 20대, 30대, 40대 음. 전후 분들까지는 음. 무조건 묻히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기본 뿌리 자체를. 맞아 베이스를, 베이스를. 네, 말씀드리는 거요 네. 같군요. 기본 베이스 자체를. 네. 내가 암진단비 1억을 받고 싶다. 음.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비갱신형 5천을 준비하시면서 음. 5천 정도의 음. 비율은 갱신형으로. 음. 그래서 그 갱신이 되는 그 시점에 음. 보험료를 개, 재갱신하지 마시고 음. 과감하게 해지하시는 전략. 음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갱신 비갱신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비갱신이 좋다 네. 근데 갱신형도 고려해야 되는 시기적인 네. 타이밍들이 있고 그렇죠. 적절히 활용하는 네. 그러니까 보안으로써 활용해야 된다라는 네. 개념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무예지랑 어. 저해지 이게 무해지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고 가입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응. 네.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 무해지 상품이 판매가 중지됐다. 저해지 상품이 좋니 나쁘니 네. 논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주신다면 자 저는 예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만기환급형 상품은요.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딱 좋은 구조의 응. 상품 구조예요. 고객님들은 근데 그걸 몰라요. 응. 왜냐하면 보험료라는 건 만민 누구에게나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어? 그럼 너무 좋잖아 라고 누구나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원래는 보장받는데 5만원이면 될 돈을 10만원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끔 만들고 그 나머지 5만원을 적립해뒀다가 그 5만원을 공시율로 굴려서 맞아. 고객한테 돌려주는 는라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만기가 100세다 응. 혹은 90세다 응. 라고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음. 그 정도의 금액 가치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더 복리이자가 더 특정적으로 많이 보장될 수 있는 음. 상품들이라든지 음. 더 이자적용을 네. 어, 기회이용을 따져서 더 훨씬 더 내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음. 훨씬 더 많이 이 환급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회지 저예지까지 지금 왔죠 음. 당연히 지금 예전 순수소멸형보다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음. 고객님들한테 이득입니다 네. 저는 지금 고객님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을 음. 있는 거예요 왜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 어차피 해지를 하셔도 음. 한 3년 있다 해지하신다? 음. 해지한금 10%도 못 받습니다 내가 10만원짜리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면 음. 거기에 10%면 얼마인가요? 만원이죠 네. 만원씩 따로 저축을 해도 음. 해지한금 받는 것보다 또 이득이에요 음. 맞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기준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해지한금이 없다고 라 해서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보험료가 내려가니까요 그만큼 보험료도 내려가고 그 내려간 보험료만큼 음. 내가 더 재투자하거나 음. 더 확률높은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살짝 덧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만기 한급형을 하면 10만원짜리 네. 3만 네, 네. 하면 3만원정도로 적립해가지고 음. 나중에 만기에 네, 네. 돌려준다 자기네들 그돈 모아서 그 모인 돈으로 다른 사업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죠 은행 구조랑 똑같아요. 네. 보험사인데 은행 역할의 예대마진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응.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보험사에서 이걸. 근데 왜 이게 그전까지는 논쟁이 많았잖아요. 네. 만기환급형이 좋다. 음. 소멸형이 좋다. 논쟁이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 논쟁이 쌓없었어요이 기점이 뭐냐면 ifrs 도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예전에는 이 예대마진을 취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회계 국제회계 기준이 안 됐을 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놀이하기 좋은 구조였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이제 얼마 있으면 도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부채로 잡히니까 네.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다 돌려주고 있어요. <웃음> 또 하나, 사업을 잘 못해요, 보험사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금리로막 7%, 8% 이렇게 했던 확정이용 좋던 상품들은 다역마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또잘 활용하시면 좋은 부분들도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해지 무해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무해지 상품은 어, 표준형 대비 해가지고 기본 한 30% 정도 네. 저렴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대마진으로 내가 연간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1%대라면 음. 많이 받아서 1% 음. 2%대라면 일단 지금 당장 현실 가치로 30%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는 구조잖아. 네, 맞습니다. 요것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고객님들한테 무조건 무해지형이 응. 유리하죠. 무조건 유리해요. 네. 그런데 단 하나, 해지했을 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 손해가 발생한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기한급형을 유지하려고 하다 해지하는 손해나, 네. 무해지를 해지하려고 하다 해지하는 손해나,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음. 어, 무예지가 좋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소비자분들은 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이걸 마케팅적으로 이용해서 상품 판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되면서 그리고 보험사들도 이익이 되는 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보험사만 유리한 마케팅적인 부분들의 속지 마시라고 네.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 매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거고 소비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점점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예전에 비해서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지만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험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품들 중에서 음. 가장 보험회사가 이윤을 덜 차지하는 음. 상품을 선택하게끔 도와드리고 음. 그리고 그 상품 안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음. 활용할 수 있게끔 음. 그거를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활용해드릴수 있는 음.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용도서가 그런 시장 문화를 만드는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많은 시간들 들여서 어,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저희 전문가님들 응원해 주시고 지금도 바쁘시지만 더 바빠질 수 있도록 보험용 소통에서 정말 잘 됐다 네.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고객님들, 구독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아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의미 있는 정보들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